탄수화물 대사, 탄수화물 대사에 우리가 대사 부분이 여러분 어렵게 느껴집니다. 요약본을 보고 나서 교재를 보고 요약본을 보고 시험 문제를 보면 좋겠는데 교재는 제가 동영상을 담아서 올려 유튜브에 올려 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해. 하는 것이 빠를까? 아니면 요약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 빠를까? 일단 시도해 봅시다. 자, 소화 흡수된 단당류가 문맥을 따라 간으로 운반됩니다. 문맥을 따라 간으로 운반됩니다. 자, 간에 들어온 것은 과당, 포도당 뿐만 아니라 과당, 갈락토즈, 포도당 다 문맥을 통해서 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과당 갈락토즈는 뭐로 포도당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전환됩니다.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가지고 이제 혈액으로 혈액을 타고 각 조직으로 갑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대사를 다른 말로 포도당 대사라고 이름을 부른다 이 얘기입니다. 과당대사, 갈락토스 대사가 아니고 그냥 포도당대사라고도 얘기한다. 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혈당이라는 것은 포도당이다. 혈액을 타고 포도당이 이제 각 세포조직으로 운반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포에 세포 속으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 세포 속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느냐? 그럼 세포 안에 들어가서 어떠한 대사 반응이 일어나느냐?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것, 그다음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반응 전체 지금 여기서 다루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해당 작용 그러면서 자 해당 과정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글라이코리시스 끝에 리시스 그러면은 뭘 분해한다 이런 뜻입니다. 글라이코 그러면은 글루코즈 포도당 뜻입니다. 포도당을 분해한다 이런 뜻입니다. 글라이코리시스 첫 번째 해당 작용 해당 반응이 일어납니다. 해당 반응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면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세포질에서 그리고 산소가 필요한 그것이 아니고 산소 필요 없는 혐기적 과정입니다. 포도당 한 분자가, 한 분자가 두 분자의 피루부산으로 분해됩니다. 최종, 해당 과정의 최종 생성물 피루부산입니다. 자, 피루부산 어떻게 생겼습니까? 분자식만, 구조식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피로브산 어떻게 생겼냐 자, 피로브산 자, CH3 CO 키통기 CO 키통기 그 다음 카복실산 C O O H O O H 자, 피로브산입니다. 자, 구조식 이렇습니다. 탄소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3탄당이다 얘길 합니다. 포도당 탄소 몇 개입니까? C6 C, 포도당 분자식 C6, H12, 12, 12개. 다음, O, 산소 6개 있잖아. 그럼, 포도당이 이 피루부산으로 분해되면은 이 피루부산 두 분자가 이몰이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만들어지면서 최종적으로 ATP 두 분자, NADH 두 분자 생성합니다. 자, 이게 해당 과정의 반응을 반응식을 쓰면은 자, 바로 포도당이 최종 생성물 이렇게 피루브산 두 분자, 두 분자 ATP 두 분자 NADH 생성. 굉장히 간단하죠? 이 과정이 10단계 반응으로 진행됩니다. 자, 10단계 반응의첫 번째, 자, 첫 번째 반응이, 단계가 헥소키나제가 관여하는, 효소 핵소키나제가 관여하는 반응에서 ATP를 소, 소모, 에너지, ATP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소비가 됩니다. 글루코즈의 ATP 에너지를 받아서 글루코즈 6포스페이트. 자, 이게 만들어집니다. ATP 1몰 소비됐습니다. 그 다음 또 ATP 1몰 소비되는, 소, 소비되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글루, 플락토즈 6인산이 플락토즈 1, 6, 2인산으로 바뀌는 여기에 ATP가 또 1몰 소비가 됩니다. 이 반응에 관여되는 효소는 포스포플락토키나제 이름을 포스포플락토키나제 여러분들 반응이 일어났을 때 출발물질과 생성물질 그 다음 거기에 무슨 효소가 관여되어 있다 총매 효소가 관여되어 있다 자, 이거는 나중에 기억을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약본입니다 요약본 자 그러면 ATP 2몰이 e 소비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ATP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ATP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지금 보시면은 글리세린산 인산키나제 단계에서 자 1,3-디포스포글리세레이트라는 여기에서 3-포스포 그리세레이트가 되면서 ATP가 이와 같이 1몰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1몰이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곱하기 2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곱하기 2가 되잖아. 응? 그 다음 또 피루베이트 키나제라는 열 번째 단계에 에서 포스포애놀피루베이트에서 피루베이트 피루부산이 되면서 ATP가 생성되는데 여기도 곱하기 2 그러면 은 최종적으로 ATP 4몰이 만들어지고 앞쪽에서 2몰이 소비됐잖아 그러니까 4-2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ATP 두 분자, 그 다음 NADH 두 분자 만들어진다. NADH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냐? 여기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NADH 생성 반응 그리세르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가 1,3-다이포스포 그리세레이트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NADH 나오는데 이것도 곱하기 2 되어야 되잖아. 그죠? 곱하기 2. 왜냐하면 그리세르 알다이드가 3탄당입니다. 그렇죠? 그냥 포도당에서 들어오니까 여기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해당 과정에 몇 단계만 지금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자, 중요한, 열 단계 중에 중요한 세 단계를 지금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비가역 반응입니다. 비가역 반응. 자, 비가역 반응. 첫 번째, 핵소키나제가 관, 관여하는 단계. 자, 핵소키나제, 몇 번째 단계일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 포스포플락토키나제에 관여되는 단계 그 다음 피루부산키나제에 관계되는 세개 반응, 열개 중에 세 개가 지금 언급이 되어왔어요 세 개, 그세 개가 여기가 1번이고요 여기가 3번이고요 여기가 10번, 1, 3, 10이세 단계입니다 이건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핵소키나제 1번 비가역이다 반응이 정방향으로 반응은 진행되는데 역반응으로 돌아가는 길은 못 돌아간다 왜? 에너지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 비가역 반응이다 1, 30 자, 1, 30에 보시면은 자이 반응을 저해 촉진 저해 촉진 저해 촉진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반응을 촉진시키는 것은 ADP나 AMP가 있다면은 이 반응을 촉진시킨다 이예요 촉진시킨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뭡니까 ATP를 만들어내라 이 말이잖아. 그렇죠. ATP가 많이 만들어져 있으면, ATP나 NADH가 많이 만들어져 있으면 계속 많이 만들어라 이러면 안 되잖아. 억제시키는 거예요. ATP가 부족해요. 그러면 ATP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ADP나 AMP가 많이 존재한다. 그럼 ATP 만들어라 이래야 되잖아. 그래서 촉진저해촉진저해입니다 기억 좀 하시고, 그럼 이제 피루보산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피루보산은 어떤 과정을 밟을 수 있느냐. 자, 첫 번째, 혐기적 조건,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피루보산이, 산이, 거기에서 발생된 우리가 NADH 이몰 있잖아? 그걸 에너지원으로 써가지고, 젖산이 만들어다 젖산. 이게 젖산 발효에서 또 일어나고 우리 몸에서도 일어납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 나면은 근육통이 나오죠. 근육통에 통증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제 작용되는 것이 젖산이 젖산만이 작용한다는 거 아니고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중에 하나가 이 젖산입니다 자, 젖산이 만들어져서 우리 몸에 있습니다 사람 몸 아니고도 우리 미생물 발효시켜가지고 젖산 발효시키죠 그 다음 알코올 발효도 시키죠 술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술 만드는 것도 피루부산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해서 에탄올이 만들어집니다. 자 아시겠어요? 이제 피루부산의 운명그랬는데 이것이 첫 번째 저산발효가 일어날 수 있고 두 번째 알코올 발효인데 우리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저산발효는 일어날 수 있어. 알코올 발효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알코올 발효 일어났다면 큰일 날 거야. 계속 술 취해 있는 상태잖아. 맞죠. 술안 먹어도 되고 좋겠죠. 그다음 호기적 조건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자피로브산이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은 미토콘드리 안으로 들어갔어. 산소를 공급받아서 호흡으로 우리가 숨을 쉬었는 산소를 공급받아서 완전 산화가 됩니다. 이걸 호기적 조건이라고 얘를해요 자, 그러면은 피루브산 탈수소효소 복합체를 거쳐서 자, 피루 피루브산이 아세틸코에이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TCA 사이클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 피루브산이 어디에서 만들어진다? 세포질에서 만들어집니다. 해당 과정의 10단계 반응을 거쳐서 최종 생성물입니다. 그럼 이 생성물 피로부산이 어디로 들어온다?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왔어. 이제 미토콘드리아 내부의 호기적 조건에서 일어나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과 같은 이 연료분자를 산화시키는 공통 경로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탄수화물만 이 사이클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먹은 섭취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다이 TCA 사이클을 돕니다. 그럼 에너지만 얻는 사이클이냐?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물질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합성을 해야 되는 이런 원료물질 공급 역할도 이 TCA 회로 속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자, 모든 연료분자는 아세칠코에이 형태로 TCA 회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완전 산화가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자, TCA, 왜 TCA 이름을 TCA라고 그랬을까? 여기야. 사이트릭애시드 사이클 다른 말로 해서 사이트릭애시드 시트르산 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구연산이라고 그래요 구연산이 구연산이 무슨 뜻이냐 구연나무 열매라고 그러는 이 한자로서는 살구굿 아니야 살구구 뭐 구연연 우리가 레몬 비슷한 형태의 사이트론이라고 하는 시트론이라는 과일이, 과일에서 유래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게 왜 TCA 그러는가고, 사이트릭 게시드하고 전혀 영원이 없는데요. T, 이거는 약자가 트라이 카복실 에시드 뜻입니다. 삼탄당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이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TCA 회로 혹은 클랩스 회로, 이거 사이트리게시터, 구연산 회로 이런 용어를 씁니다. 똑같습니다. 아세틸코에이가 어떻게? NADH 3몰, FADH2 1몰, GTP 1몰, 그리고 CO2 2몰. 자, 만들어내는 과정. 이게 TCA 회로 반응식입니다. 간단하지? 적어도 이거는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자, 기억하고 이제 TCA 사이클을 볼게요. 자, 보는데 어디에서 NADH가 만들어지고 FADH2가 만들어지고 어디에서 GTP가 만들어질까 자, 이거 관심을 가지시고 자, 반응. 자, 첫 번째 아세틸코 A를 만들자. 아세틸코 A. 아세틸코 A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건 여러분 교재에 교재에 잘 나와 있어요. 아세틸코 A. 어찌 됐든지 피루브산이 NAD+하고 조효소 A, 코엔자임 A. 약자로 COA 이렇게 써졌어요 자 여기에서 아세칠코A가 만들어지면서 NADH 1몰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피로브산은 탄소 3개짜리잖아 그렇죠? 그럼 포도당에서 출발한다그러면피로브산이 곱하기 2대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도 곱하기 2, 여기도 곱하기 2잖아. 에? 자, 그렇게 되는데, 일단 여기에 이 반응에 관여되는 그 조효소, 조효소가 이름, TPP 조효소 이름이 있는데, 이거 풀네임으로 여러분들은 좀 공부를 하시면은 약자가 뭔지 알기 쉽겠는데, 티아민. 피로포스페이트 약자입니다 티아민 바이타민 B1을 티아민이라고 해요 티아민 그러니까 조효소에 관여되어 가지고 있는 바이타민이 이제 또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TPP의 티아민 피로포스페이트 FAD 들어보셨죠? 플라빈 아데닌다이뉴크레오타이드 약자입니다. 플라빈 나오죠. 플라빈이 바이타민 B2입니다. FAD가 뭐 약자냐 플라빈 아데닌다이뉴크레오타이드 그 다음 NAD 니코친아마이더 아데닌다이뉴크레오타이드 니코친아마이더 니코친아마이더 나이아신이 필요합니다. 바이타민 B3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코엔자임 A 조효소 A에 판토텐산 필요하고요, 리포산에 리포산 필요합니다. 그럼 요이 단계 아세틸코에이 만드는 요 반응에 관여된 조효소 비타민 요약본입니다. 이거 요약본이야. 각각에 어떻게 생겼는지 책에. 구조식을 다 해서 표현해 줬어요. 동영상, 책 가지고 한 동영상 꼭 보세요. 그 다음 NADH 생성 어디에서 생성되냐 FADH2 어디에서 생성되냐 GTP 어디에서 생성되냐 비가역적 조절 자리 어디냐 총 저해 촉진 저해 촉진 다 나와 있죠 그죠 이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을까 못 외우세요 이거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동영상 강의했는 그거를 가지고 책을 꼭 보세요 그 다음 ATP 계산하자 자, ATP 계산 이거는 뭐 요약본이다 몇 번이에요? 자, 아세칠코 a 한 분자가 완전히 산화된다면, 아까 나왔어요. 아세칠코 a 3mol NADH, 1mol FADH2, 1mol GTP. 그럼 계산하면, 자, NADH는, 자, NADH 1mol은 ATP 2.5mol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거 좀 기억합시다. NADH 1mol은 2.5 ATP 그 다음 FADH2 1몰은 1.5 ATP GTP는 ATP 1몰과 같아요 그럼 계산해보자 3 곱하기 2.5 얼마예요? 7.5 FADH2 1몰 1.5몰 ATP, 1.5GTP는 ATP와 같아 에너지, 그럼 10ATp 맞습니까? 네. 맞죠? 네. 자, 그러면 은 아세틸코의 한 분자는 10몰 ATP다. 기억 좀 합시다. 그러면 은 이제. 피루브산 한 분자가 완전히 산화됐다. 그러면 피루브산이 아세틸 코에이 NADH 1몰 냈잖아. 그렇죠. 맞죠? 그럼 얼마예요? 이, NADH 2.5니까 12.5 피루브산 한 분자는 12.5몰 ATP 생성한다 맞습니까? 됐죠? 네. 자, 그다음 자, 포도당 한 분자가 완전히 산화했다면은 최종적으로 이 mol 피루브산, 그다음 이 mol ATP, 이 mol NADH 만들어졌죠. 그럼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어디에요? 27 ATP 맞습니까? 그리고 이몰 e NADH 여기까지 이상 없죠? 그러면 은 여기에 있는 포도당이 자 여기 포도당이 27 ATP는 됐고요. 그 다음 NADH 여기가 어디로 미토콘드리아로 이동되는 경로가 세포질의 NADH가 세포질에서 NADH 이물 만들어져 있는 거 있잖아. 맞죠? 세포질에서 우리가 아세틸코에이 만들면서 아세칠코에이, 피로보산, 아세칠코에이, 그러고 들어가면서, 자, 세포질에서 만들어졌던 NADH가 이몰 NADH 존재하잖아. 그렇죠. 이것이 미토콘드리아로 직접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는 길이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리세르, 그리세롤 3인산, 길이 하나가 있고요. 말레이터, 말산을 통해서 들어가는 길, 요두 가지 길이 있어요. 자, 요두 가지 길을 이용해서 미토콘드리아로 운반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요두 가지 길이, 두 가지 길이, 나중에 말산으로 들어가면은요, NADH가 NADH로 들어와줘요.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2.5, 2 곱하기 2.5mol ATP가 나와요. 그런데, 그리세롤 3-phosphate 형태로 길을 따라가지고 들어가줘야 되면은, FADH2 형태로 들어오릅니다. 그러니까, 1.5mol 밖에 못 얻어요. 자, 어찌됐든지, 이두 가지 들어가는 길의 종류가 다르다. 자, 그래서, 여기에 표시해 놓은 것이 자, 그리 세롤 3인 상 경로를 통해서 들어간다면은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자, 여기에 보시면은 FADH2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1.5몰로밖에 못 들어간다. 그다 음 말산으로 들어간다면은 2.5몰 ATP를 얻을 수 있다. 자, 두 가지 길 다르다 그랬잖아. 설명됐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자 이걸 이제 기억을 합시다. 뇌세포골격근은 그리세롤 3인삼경로로 들어갑니다. 자 뇌세포와 골격근은 그리세롤 3인삼경로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NADH가 2.5몰 나오는 게 아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종 계산하면 30 ATP밖에 못 얻습니다. 그 다음 말산 경로를 통해서 간심장 신장 이름을 우리가 간심신이 이렇게 기억을 좀 간심신이 여기에는 NADH 2.5m로 들어오기 때문에 32 ATP 그러면 은 하나만 좀 외우면 되겠지 간심신이 32 ATP 뇌뇌 골격근 30 ATP 30 ATP 기억을 좀 합시다. 그 다음, 자, 보충 반응을 TCA 회로 중간 물질들이 자, 생합성 등의 소모 공급하기 위해서 자, 보충을 모자라면 보충을 해줄 수 있는 보충 경로가 있다. 자, 이때, 피루부산 카복실라제, 자, 조효소 비오틴, 혹은 바이오틴, 들어보셨죠? 자, 조여소 바이오틴. 어디에? 자, 피루부산에 CO2를 넣어가지고 ATP 에너지 공급받고 옥살로 아세테이터, OAA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OAA가 어디에 필요하냐? 여기야 옥살로아세트산이 부족하면은 부족하면은 자, 이 보충 경로를 따라서 이 피루브산에서 자 OAA 옥살로아세트산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한다. 거기에 조여서 바이오틴 피루, 소, 소비가 됩니다. 그러면 왜 옥살로아세트산이 중요하냐 여러분 보세요.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피로보산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아세칠코에이 만들어져서 옥살로아세트산과 아세칠코에이가 반응을 해서 시트러산이 만들어집니다. t c a 사이클 첫 반응입니다. 자 위에서 아세틸코에 있는 공급이 되는데 옥살로아세트산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 TCA 사이클이 돌지를 못합니다. 작동이 안 돼요. 상당히 문제가 발생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은 요약본입니다. 글자 그대로. 요약 안 하고 나와 있는 부분 여러분 책에 이름만 이거 알고 있고 하지 마세요. 이름만 알아가지고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어찌 됐든지 이 부분에 자 시트루산이 구조식이 어떻게 되어있냐 탄소 6개짜리입니다. 그 다음 시트루산이 알파키토 그루타르산 숙신일 코에이 숙신산, 푸마르산, 말산, 옥살로아세트산, 자 이렇게 이 사이클이 도는데 여기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성, 생략된 부분은 빠지지 말고 다 보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부분, NADH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시트르산에서 알파키토그루타르산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서 자 NADH 1몰, 그다음에 탄소수 하나 줄어듭니다. 그 다음 알파키토그루타르산에서 숙신일코에 되면서 탄소 하나 줄어들고 시 o 2 빠지면서 NADH 또 1몰 그 다음 숙신일코에서 숙신산으로 가면서 GTP 1몰 숙신산에서 푸마르산 가면서 FADH2 1몰 그 다음 푸마르산에서 말산, 말산에서 옥살로아세트산 만들어지면서 NADH 1몰, 그럼 NADH 하나 1, 2, m 3몰, FADH2 1몰, GTP 1몰 다 표시되어 있죠? 요약본입니다. 자, 요약본. 여기에 관계되는 조효소. 그 다음, 조효소 관계됐다면, 그게 필요한 바이타민 6. 이거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꼭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최종적으로. 자, 전자전달계에 의해서 NADH, FADH2, 앞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최종의 에너지로 담을 수 있는 것이 ATP입니다. 그래서 ATP, 에너지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바로 지금 얘기하는 전자전달계다. 자 어디에서 일어나?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고요. 산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NADH ATP 2.5mol 만들 수 있고 FADH2 1.5mol ATP 만든다. 앞쪽에서 우리가 정리 다 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5탄당 인상경로. 자, 다른 말로, 펜토스 패스, 펜토스 포스페이트 패스웨이. 자, 5탄당 인상경로. 이게 왜 필요하냐? 자, 5탄당 인상경로를요, 다른 말로 이렇게 부릅니다. 부르는 경우 있습니다. 핵소스 모노포스페이트 셔트 해가지고 HMP회로 이렇게 얘기하면 은 이게 오탄당 인산경로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자, 이 오탄당 인산경로 왜 필요하냐 자, 간과 지방세포의 세포질에서 일어나고 지방산 등에 필요한 환원력을 제공하는 경로다. 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NADPH를 만들어 낼수 있다. 이 말입니다. NADPH가 나중에 지방산을 합성을 하려고 그러면은 아시겠어요? 우리 몸에 지방산을 합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ATP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산, 필수 지방산 이외에는 우리 몸에서 만드잖아. 그거 만들 때 에너지원이 NADPH입니다. 그래서 오탄당 인산경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은리보스라는 오탄당을 만들어내는 역할입니다. 오탄당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DNA, RNA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핵산 우리 유전정보를 물질을 가지고 있는 그 물질 만드는 하나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 HMP는 왜 무엇목적으로 필요하냐 포도당으로부터 자, 리보스 핵산 구성 성분이다. 리보우스를 생성하고 그다음 또 NADPH를 생성한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NADPH는 어디에? 자, 피하 지방 조직이나 간 적혈구 부심 피질 뭐 유선 조직 고환 등에서 활발히 진행되는데 어디에? 여기에. 지방산과 스테로이드 호르몬, 성호르몬, 부심피질 호르몬 이거 합성에 NADPH가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합성이 안 돼요. 그래서 해당 과정 및 당신생 과정에서의 중간체도 생성합니다. 이렇게 중요하다. 지금 보시면은, 5탄당 인산경로 과정이, 자, 이렇게. 포도당에서 피로브산까지 이것이 해당 과정이에요. 해당 과정에 포도당 6인산이 이제 해당 과정으로 들어가면서 리블로스 5인산이 되는 과정에서 NADPH 생성되어 나오고, 그 다음 리보스 5인, 5 포스페이터에서 핵산 합성에 필요한 오탄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해당 과정에 이 포도당 6인산과 그리셀 알데아이드 3인산 이 과정이 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오탄당 인산 경로 조절은 자 NADPH가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은이 오탄당 인상경로 계속 돌아, 계속 만들어내 이런 소리 합니까? 아니잖아. 억제시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NAD플러스가 존재한다면, 많이 존재한다면 NADPH 빨리 만들어. 이렇게 해서 촉진시킨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촉진저해 무조건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게 왜 저해될까? 쉽게 얘기하면 뭐를 만들어야 되는데 중간에 재고가 많이 쌓여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계속 만들어라 그러면 됩니까? 안되잖아. 그리고 억제시키고 재고 떨어지면 빨리 만들어 촉진시킬 거 아니에요. 그 다음 포도당 신생. 자 영어로 글루코 그러면 은 글루코즈 포도당 뜻이고 네오 그러면 뉴 새로운 뜻이고 제네시스 그러면 뭘 만들다 창조하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당신생 혹은 포도당신생 반응 이렇게 부릅니다. 자, 포도당이 다 떨어졌어. 고갈됐어. 그럼 포도당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포도당 만들 수 있는 원료물질 다 끌고 모아서 만들어. 그 물질도 다 고갈됐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 단계 비상조치 식량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과정입니다. 일단 포도당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 전부 다 모아보자. 음? 자 여기에서 어, 아미노산에 주로 알라닌 글루타민 얘기다 왜 알라닌 글루타민이 주가 될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그리세롤 피로부산 저산 이런 것들로부터 포도당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합성됩니다 자 합성되면은 만약에 혈당이 저하되면 간에 일단은 저장되어 있는 글라이코겐이 분해되는 것이 첫 번째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자라 다 썼어. 간에 글라이코겐 다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없어. 그러면 이제 방금 얘기했던 이런 것들로 포도당을 만듭니다. 합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혈액에 포도당을 담아서 보내줍니다. 그럼 혈당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세포나 적혈구 신경세포는 포도당이 주에너지원이잖아. 그렇죠? 그럼 포도당 만들거 다 만들어서 없어. 그럼 그 다음에는 뇌세포, 적혈구, 신경세포 굉장히 중요한 이 세포 죽어가야 됩니까? 큰일 나지 죽을 수는 없잖아. 그럼 그 다음 비상식량이 뭐예요? 케톤체 있잖아. 케톤체 들어봤잖아. 지방분해해가지고 케톤체 어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로 이제 포도당 당 신생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간, 신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어, 그러면은 교수님 그 글라이코겐이라고 그러는 게 간에만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간에 저장된 전체 양보다 우리가 근육 속에 들어 있는 글라이코겐이 훨씬 양이 많아요. 아시겠어요? 근육 속에 있는 글라이코겐을 포도항 만들어가지고 혈액으로 공급해주면 되잖아요 되지 근데 안된다 이 얘기야 왜 안되냐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뭘까 기말고사 아니 중간고사 내가 문제 낼까 여러분 받는 문제죠 <웃음> 자그 다음 해당 과정 우회 경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당신생 과정은 해당 과정의 단순한 역반응이 아닙니다 당신생 과정 일부는 해당 과정 반응 일부는 새로운 반응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신생은요 해당 과정 끝에 최종 사물 피로부 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피로부산으로 해서 해당 과정 역반응을쭉 올라가면 포도당 만들 수 있잖아 그런데 거기에 가역반응이 있었고 비가역반응이 있었죠 네. 1.30 비가역반응입니다 그 길은 역반응을 갈수 있는 길이 없어 그그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새로운 반응 반응 그러니까 비가역 반응은 우회 경로를 통해서 올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해당 과정에서 당신생으로 이제 거꾸로 올라갈게요. 자, 올라가는데 여기는 피루보산에서 PP, 포스포 애놀 피루베이터 만들 때 역반응이 길이 비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길을 통해서 가냐 하면은 피루부산이 옥살로 아세테이트를 거쳐서 PP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회경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이것이 우회경로가 몇 개, 몇개 우회경로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 지금 어, 여러분 거기에 교제를 보는게 훨씬 어? 좋겠네 여기 지금 생략되어가지고 혼동되겠다 자 당신생과정 에너지 소모 자이 부분만 보고 교제를 여러분들 보아서 할게요 자 최종적으로 피로브산두 분자가요 포도당 한 분자 만드는 당 신생 반응입니다. ATP는 6mol ATP 소, 소비됩니다. 자, 6mol A, ATP입니다. 어디에 소비되냐? 자, 여기야. 피루브산이 옥살로아세트산 EATP. 옥살로아세트산에 포스포, 에놀, 피루베이터 단계에서 EGTP 소모. 그 다음, 3포스포 그리세레이트에서 1,3다이포스포 그리세레이트의 2ATP 소모 합해서 6ATP GTP는 ATP와 같은 에너지 양이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도 완벽하게 표현이 안됐잖아. 그죠? 자, 여기는 지금 여기가 2ATP 2GTP 소비되고 나머지 하나 남아 는 것이 3 포스포글리세레이트가 1,3 딥포스포글리세레이트, 2 ATP 소모. 그 합해서 6 ATP 소모. 오케이. 자, 당 신생 조절 과정 마찬가지. 자, 피루브산 카복실라제 단계에서는 아세틸코에이가 촉진. 뭐 프락토스 1,6 이 인산 분해 요소 단계에서는 ADP 저해. 자, 그다음 5번이 코리회로라고 하는 회로가 존재합니다. 앞쪽에서 우리가 해당 과정의 결과, 젖산이 만들어졌다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젖산은 어떻게? 간에서 포도당으로, 그러니까 간으로 운반되어 와야 돼요. 젖산이 간으로 운반되어 와서, 이걸 이름을 코리회로라고 해요. 코리회로. 자, 그러면은 다시, 해당 과정에 저산이, 저산이 간으로, 자, 근육에, 근육에 포도당이 피로부산 되고 저산으로 되었다. 자, 이 저산이 혈액을 타고 간으로 왔어. 이 저산이 피로부산으로 변환되고 피로부산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포도당이 혈액을 타고 다시 뭐 근육이나 모든 조직에 보내집니다. 근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근육, 근육통을 일으키는, 운동을 갑자기 많이 해서 근육통을 일으키는 이 젖산들이 간으로 와야 분해가 됩니다. 간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 자 저산은 혈액을 통해 간에서 당 신생 과정을 통해 포도당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합성된 포도당은 다시 혈액을 통해 근육으로 와서 뭐 글라이코겐으로 축적될 수도 있고 뭐 저장되거나 아니면 에너지원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또 회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알라닌 회로. 알라닌. 자, 알라닌이 어떻게 생겼나 분자 구조식 쓰세요. 자 근육에서 피루브산이 아미노산 대사에서 나온 다시 말해서 근육이 분해됐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아미노기를 이 피루브산이 아미노기를 받으면은 알라닌 아미노산 알라닌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알라닌이 이제 간으로 운반되어 와서 아미노기 제거하고 나면은 피루브산이 만들어지잖아. 그 피로부산을 지금 또 우리가 당신생 과정에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얘기하는 간에서 알라닌 아미노트랜스포라제 그러는 효소, 간 기능 지표로 쓰고 있는 ALT 들어보셨습니까? ALT, AST. 처음 들어봤다면, 자, ALT, AST, 그 효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알라닌, 자, 근육에서, 이제 이 경우는 벌써 근육이, 근육이 가수분해 돼가지고 분해되는 단계입니다. 근육이 분해됐을 때, 자, 피로부 산에 아미노기가 결합돼서 알라닌이 만들어지고, 알라닌이 혈액을 타고, 자, 간으로 와서 다시 피루부산으로 되고, 질소는 요소회로를 통해서 신장으로 배설됩니다. 자, 이 회로를 알라닌, 포도당 알라닌 회로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 다음, 글라이코겐 합성입니다. 자, 글라이코겐.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자, 인슐린으로부터 자, 활성화되어 가지고 글라이코겐이 합성됩니다. 활성화되어 글라이코겐에 글라이코겐에 UDP 글루코즈를 첨가하는 과정으로 이제 이 글라이코겐이 합성이 되는데 글라이코겐은 어디에 간과 근육에 존재합니다. 간과 근육이야. 그런데 간무게의 한4 6% 정도 약 100g 근육에 근육무게의 약한 1% 250g 정도 우리 몸에 글라이코겐이 저장이 돼요 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합성되냐 UDP 글루코즈 에, 포도당이, 이제 계속, 에녹의 포도당이 결합되어가지고, 글라이코겐이 만들어진다. 자, 합성 과정. 자, 이렇게 1, 2, 3, 4 과정을 거친다. 여러분, 1, 2, 3, 4이 과정, 머릿속에 들어와요? <웃음> 힘들지? 자, 그 다음. 간, 근육세포, 세포질에서, 글라이코겐 합성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식이 섭취 후에 일어난다. 자, 어떻게? 글루코즈가 글루코즈 6인산, 그 다음 글루코즈 1인산, 그 다음에 UDP 글루코즈, 글라이코겐 자, 이렇게 합성된다.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합시다. 기억을 좀 합시다. 그리고 나서 뭐 글루코저가 글라이코겐의 비환원성 말단에 결합한다. 여기 보면은 글라이코겐이 분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녹말 농말, 녹말의 아밀로저 구조가 아니고 아밀로펙틴 구조를 아밀로펙틴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 아밀로펙틴 구조보다 가지 가지가 훨씬 더 촘촘해요. 저번에 내가 그냥 살, 찹살, 조직 어떻게 다르냐 질문을 하나 했잖아, 그죠? 그래서 그 구조를 여러분 상상하면서 한번 그려보면은 이 글라이코겐 또 어떤 구조이구나 이해가 될 거예요. 글루코즈는 글라이코겐의 비환원성 말단에 결합합니다. 직선사슬은 알파원포결합이고요. 가지형성은 알파원식서 결합입니다. 글라이코겐의 합성속도는 글라이코겐 합성효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 글라이코겐 합성효소는 인슐린에 의해서 활성화 인슐린에 의해서 글라이코겐은 합성 촉진 그러니까 활성화 촉진 그 다음 글루카곤 에피네프린에 의해서 저해 됐습니까 저해 역으로 얘기하면 이제 합성이 아니고 글라이코겐 분해를 한다고 그러면 어때요 분해는 글루카곤 에피네프린에 의해서 글라이코겐이 아주 폭포식으로 가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글라이코겐 합성 조절 보시고 글라이코겐 분해 자 글라이코겐 분해 세포질에서 일어나며 에피네프린으로부터 폭포식 연쇄 반응에 의해 글라이코겐이 분해되는데 분해되면은 글라이코겐으로부터 글루코스 1 포스페이트가 생성되어 가지고 분해가 된다. 간의 글라이코겐은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당원으로 혈당을 조절합니다. 그러나 근육에서는 포도당 6인산 분해 효소가 없어서 자이 이유입니다. 포도당 6인산 분해 효소가 없기 때문에 근육의 글라이코겐은 포도당을 생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혈당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육에서만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자 분해과정 보시고 분해 과정에 대해서 기아 단식 당뇨 산소 공급을 수반하지 않는 고강도 운동 등에서 발생되고 간 근육 세포 세포질에서 발생 글라코겐의 비환원성 말단에서부터 글루 라이코겐의 비환원성 말단에서부터 글루코스를 차례대로 절단합니다. 글라이코겐의 분해 속도는 가인산 분해 효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가인산 분해 효소는 에피네프린에 의해서 폭포반응을 거쳐 활성화됩니다. 글라이코겐 분해 조절은 글라이코겐 가인산 분해 효소 A 활성형이 되고 인산화되면 활성형이 되고 탈인산화되면 불활성화됩니다. 그 다음, 체지방 합성 과정. 자, 우리가 탄수화물 과량 섭취했습니다. 자, 탄수화물 과량 섭취했다면은, 이와 같이 뭐, 글라이코겐, 이런 형태로 저, 저장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나머지 여분의 남은 남은 것들은 어떻게 저장하냐?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이 결국에는 비만의 원인이 된다. 자, 지방 어떻게 합성되냐? 체지방. 자 남은 포도당은 피루브산을 거쳐 아 세칠코에이가 된후 지방산을 합성하여 자, 지방산 세 분자가 그리세롤 한 분자에 에스터 결합을 함으로써 중성지방이 합성되고 피하나 복강 등 지방조직에 저장됩니다. 자, 지방조직의 80 내지 90%가 중성지방입니다. 자, 그 다음 포도당 이외의 과당 갈락토즈는 어떻게 대사가 될까? 자, 과당 대사는요. 자, 포도당과 달리 과당은 세포 내로 유입될 때 인슐린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인슐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당을 함유하는 과일들은 단맛에도 불구하고 혈당 지수가 높지 않습니다. 단맛에도 불구하고 혈당 지수가 높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혈당 지수, glycemic index, GI. 자, GI. 혈당 지수를, 지수가 뭐냐? 어떻게 측정하느냐? 혈당지수가 높은 음식과 낮은 음식 무슨 차이가 있느냐 무조건 혈당지수만 낮으면 바람직한 음식이냐 어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혈당지수 높은 게 결국에는 뭡니까? 밀가루 그 다음 뭐 탄수화물 뭐 이런 종류잖아 거기에요 여러분 지방 지방 많은거 그 다음 단백질 많은거 혈당지수 거의 안나와요 거의 없습니다 뭐 버터 잔뜩 발라가지고 빵 구워놓으면 은 혈당지수 지방 없는 것보다 혈당지수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혈당지수만으로 음식을 판매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왜 혈당을 지금 보시면 과당 같으면 은 과당이 혈당지수는 낮아요. 맞죠? 그런데 이 과당이 분해가 되려면 어디, 어디에서 분해되어야 돼요? 간에서 다 분해되어야 돼요. 지금 얘기하나, 과당뿐만 아니라, 뭐, 갈락토즈, 다 간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과당은, 과당 1인산이 된 뒤, 뭐, 속도 조절 단계인 PFK1 반응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리세롤과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으로 전환됩니다. 이후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인산은, 피루부산을 거쳐 아세칠코에이를 합성합니다. 이와 같이 과당은 포도당보다 빨리 아세칠코에이로 전환되어 지방산을 합성합니다. 그 다음 갈락토즈 갈락토즈는 갈락토키나제이에서 인산화되어 갈락토즈 1인산이 되고 그 다음 갈락토즈 1인산이 우리 딜전이효소 UDP 6탄당, 뭐, 포, 에피, 뭐, 화, 효소 등 효소작용으로 UDP 갈락토스, UDP 글루코스, 글루코스 1 인산으로 전환되어 글라이코겐의 합성에 이용되거나 해당 과정에 합류를 합니다. 자, 갈락토세미아라는 자, 이런 결함을 가지고 있는 자, 갈락토즈 1인산 우리딜 전이 효소의 결함을 가지고 있어서 갈락토즈 1인산이 대사되지 못하고 혈중의 갈락토즈가 계속 높아지는 하나의 희귀 질환입니다. 자, 이게 갈락토즈 대사물인 갈락토리 수정체에 축적되면 또 백내장 원인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이 분해 대사되는 과정에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되면 상당히 큰 어려운 점이 발생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탄수화물 대사에 대한 요약본이에요. 글자 그대로 요약. 상세한 부분은 교재 동영상 꼭 보세요. 그리고 교재 같이 봅시다.